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그리고 뽑기 꿀팁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대기 완성되어 있을 때는 다이아를 어디다 쓰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대기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아카이노가 지금 5성이란 말이야. 그럼 다이아를 모아서 어디다 쓰냐? 가끔 저게 나와요. 사성 다이아를 이제 사성 크리스탈을 주는 뽑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주는 개수가 꽤나 넉넉해 그럴 때는 그 뽑기를 해가지고 차라리 사성 크리스탈을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카이 누르 100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음 거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이건 완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존버가 가장 기본 자세 존버는 무조건 기본 자세 초패키를 기다려다 기다려라 그러면은 어느새 500개 600개가 모인다 이거는 진짜 기본 자세고 하비 형은 매달부터 지금 매달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이아를 일단 모으는 법 알려줘야 돼매달아 이거 매달작하고 끝내야겠다 폭풍이한테 물어봤고 매달작하고 끝내야지 자 보안 폴더로 부계 키우는 거 영상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보안 폴더로 부계적 만드는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이아를 따블로 먹으세요. 오케이? 다이아를 따블로 먹으면 다이아 금방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다이아를 많이 모으는 법 진짜 꿀팁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초패케를 기다리시고 존버하셔야 돼요. 초패케를 기다리시고 존버하시고 쓸데없는 뽑기에 절대 쓰지 마시고 무료뽑기만 하십시오. 무료뽑기만 하다보면 은 저절로 쌓이고 게임을 하면서 보상받으시고 이러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였는데 오, 어? 다이아가 500개네?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꿀팁 가볼게요 음성화산 어, 아, 진짜 개꿀이야 겁나 쎄 벌써 갔어 인수염와 이것 봐미 쳤다니까 아 카운터 슈구마드네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요 저 잡아야돼 일로와 어디가 자꾸 자꾸 어디가나요? 자꾸 어디가요? 아이 뭐야 이거 아 시로이기 아 시로이기한테 죽어버렸네 아 젠장 나 아랍친구인가? 아이그소 야르도모 아, 이 친구 어디 가요? 지금 죽어 일로 오 세요. 뭐 엘리펀트 건뭐 아, 엘리펀트 건뭐저말잡 아야 돼. 아 데스윙크 뭐아왜 안죽냐 아, 왜안 죽냐. 아이, 좀비야 뭐야 이거 제발 죽어 어디갔어 자 검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케이 개꿀 자 저기 두 명만 가면 되고 어 내가 여기 막아줄게 로아 로아 뭐, 뭐, 뭐, 뭐, 어딜, 어딜 건드려? 아, 저기 뺏기면 안 돼. 일단 저못 먹게 하고. 여기 막아줘야죠. 일로 오세요. 어이구, 씨.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깔끔하게 이기네요. 좋아요. 자, 아비샤를 캐리해줬죠. 개꿀띠. 어, 우리 친구, 누, 어떤 친구가 잘했나요? 아, 그냥 루치가, 그냥 루치네요. 루치 줄게요. 개꿀. 자, 5킬 잡죠 아, 역시 아카이노 이거 올리니까 <웃음> 장난 아니네 미쳤는데